안녕하십니까 양코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어, 주로 하는 포렉스 말고 크리토커렌시 가상화폐 이제 영상인데 자뭐 뭐 유명한 비트코인 뭐 이런거 아니라 요즘 핫한 최근 뭐 몇주 동안 핫한 도지코인 네, 도지코인 다들 한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오늘이냐면 무조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같은 경우에는 한 3.1 정도? 네, 3 1 c m 0.031 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매수로 만불 정도를 이제 샀어요. 만불 정도, 만불어치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화살표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이쯤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쯤 그래가 지금 고지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네전 고점을 뚫고 이제 신고점을 만들었죠 0.9정도 0.88 0.89 정도 되네요, 거의. 이제 도지코인으로 배부르게 돈 복사를 한번 해봤는데, 자, 크리토커렌시, 가상화폐도, 가상화폐도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엔트리, 우리가 이제 진입할 위치,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트렌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보시면은 상방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것을 네, 상방으로 뚫고 나올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방으로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 행동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쵸? 이 고점보다는 낮지만은 여기에 그쵸? 롤하이 인데 보시면은 이 고점을 여기 이, 그쵸? 이거보다 이 고점을 이 고점이 뚫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것은 상방 업트렌드의 그쵸? 업트렌드의 힌트죠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 고점보다는 이 고점보다는 낮지만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았을 때에는 업 트렌드, 저 상방 추세의 움직임이 맞다 마켓 스트럭처를 보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또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전 고점까지 아예 뚫어 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어 이제 고점을 만든 후에 이제 건강한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거죠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마켓 스트처 위치 마켓 스트처 위치 정도 제가 보기에는 0.6에서 0.65가 이제 어그 다음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간 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 추정 타겟은 우선 이제 10 센트, 10 센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어, 1월 27일불가뭐 2주도 안 됐죠. 네, 2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0.07 센트였는데 0.007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0.07에 있어가지고 네, 장난하는 게였죠. 1 0 0트가죠천퍼센 그래서 이제 다음 타겟은 네, 10센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장난삼아 만들어진 건데, 이게 갑자기 레딧에서 9미터지더니. 자, 보세요. 1월 1일까지만 해도 0.005에 있었어요. 0.005. 이거를 한달 전에만 샀었어도 지금 엄청난 떼부자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장난으로 삼아 만들어진 건데 이게 레딧에서부터 또 붐이 네 게임샵처럼 또 레딧에서 이제 붐이 되면서 겁나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도지코인을 몇번 언급을 했더니 상방으로 빡빡 터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도지코인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To 문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To the moon 자 바코드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할때 이제 마진콜을 당하지만은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속을 내가 받았는데 저희는 우리 아이언마스크 형이 트위터를 해주면은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힘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트위터클렌식, 가상화폐, 주식, 포렉스, 뭐 선물 다할수 있습니다. 옵션 다 거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시고 계셔서 제대로 된 멘토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어 이메일 아니면 은 웹사이트를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라이브 방송할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